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4주 동안 했던 것들을 오늘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이제 이 우리 중간에 2주를 쉬는 바람에 2주를 쉬는 바람에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게 되면그 앞에 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 총 우리 4주 동안 했던 내용들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다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잘 들었다가 한번 중간에 질문해도 돼요 여러분 질의응 얼마든지 받을, 받을 테니까 중간에 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가 이 앞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 여러분 유튜브는요 영상을 찍은 다음에 올려야지만이 모든 결과가 나오는 수업이에요 근데 열심히는 들었는데 열심히는 들었는데요 안 찍어서 안 올리면 은요 여기 나와서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o b s 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OBS하는 프로그램 쓰는 이유 중에 또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라이브 방송이죠 여러분 요즘 이제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거든요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OBS인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OBS로 그냥 녹화하는 대로 녹화를 하면 버튼만 라이브로 바꾸면 그냥 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이 이질감 없이 녹화와 라이브를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이 OBS를 하는 거니까 <웃음>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잘 들으시고, 오배 s 로 녹화하는 게 습관을 들이시면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자, 뭐, 그렇다해서 제가 4주, 4주 우리 12시간 한 글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들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들을. 어떤 거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드린 이자료에요이 자료. 보이세요?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네, 많이 있는데 이 자료 중에서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이세 가지에요 이세 가지 여기 보면 0으로 나가는거 있죠 0으로 0으로 나가는 거는 그냥 어 기본 프로그램 저게 있어야지 수업이 되는 거예요 1로 나가는 거는요 1로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하는 수업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IT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때, 우리 모바일 오피스라고 하는, 거기,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럼 들이고 여기 2-1로 나가는 게 2-1. 2-1으로 나가는 게 우리 유튜브 관련된 수업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설치하세요? 그러면 딴데갈 필요 없고, 여기 2-124번 보면 돼, 1, 2, 4. 3번은 없어요. 제가 잠결에 만들다가 3번을 빼먹었어요. 근데 교재를 만들 때캡처를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3번을 바꾸면 교재를 새로 캡처를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3번 어디 갔어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머지 여기 3-1번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컴퓨터 고장났을 때 원격으로 봐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랑 통화를 하다가, 그죠? 어, 통화를 하다가 아 어, 죄송합니다. 어, 통화를 하다가 어, 통화를 하다가 어,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상으로 얘기할 때는 해결하기 힘든 게 많아요, 여러분.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냥 원격 지원 하시라고 원격 지원. 그럼 제가 번호 좀 불러주세요. 번호만 불러주면 제가 그냥 여유 있을 때 제가 접속해서 보면 5분도 안 걸리게 해결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 요청을 하라고요. 어, 교수님이 바쁘실까 싶어서 제가 뭐... 여러분 수업 받을 때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웃음> 하실 줄 아셔야, 그죠여러분들 하실 줄 아셔야지 어, 나중에 저한테 도움이 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할줄 모르시면 제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니까 러 가능하면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예. 네.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 여기, 그,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 왜, 화상에는 뭐다 알다시피 요즘에 줌 있죠, 줌. 네, 줌 설치 프로그램 저는 이거를 왜 넣냐,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제, 수업 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학생, 그 학생이 있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줌 설치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줌이 뭔지를 몰라. <웃음>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전화가서 물어봐요 죽으이뭐해 <웃음> 교수님 그래서 또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도 못하시고 하셔서 여기다 설치 파일을 넣어놨어요 그냥 응. 필요하시면 설치하시라고 그래서 종류가 쭉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가 첫날 수업 때뭘 했냐 그러면 첫날하고 둘째 날때 어, 여기 OBS 설치됐지만 기본 프로그램에서 그죠? 화면 낙서 프로그램 설치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이 화면 낙서 프로그램이 뭐예요? 줌잇 그죠? 네, 줌잇.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 화면 있죠? 제가 지금 화살표 그리고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이 화면이 뭐라고요? 줌잇이다. 그래서 여기 화면 낙서 프로그램 들어가 가지고 보이세요? 여기 줌잇이라는 게 있죠. 줌잇. 네, 줌잇 있죠? 요 줌잇을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재는 없는데 지금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에픽펜, 부터 아이캔 노트, 뭐 S 보드 뭐 추가됐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저도 이제 줌을 하다 보게 되니까 문제는 줌이 있 화면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하다 보게 되니까 상대방한테 안 보여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라이브 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유튜브 라이브 할 때는 보여요 유튜브 라이브 할 때는 화면 그대로 녹화해서 가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어줌 같은 거할 때는 내 화면을 정지시켜 버려 버리니까 상대방한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도할수 있는 걸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 상태에서 할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그냥 여러 내용 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못 드렸어요. 왜? 아직 못 찾았거든요. 못 찾아서 못 드는 거. 왜냐? 아직 안 써봤어요. 다운만 좀 받아놓고 안 써봐서 그래 제가요. 네. 자, 그다음에 그럼 화면 낙서 프로그램이 줌 미스를 쓸때 여러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이,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활용을 돼야 되면 여러분들 지급받으신 교재 있잖아요, 그죠? 교재에 가시면 목차가 있어요, 3 페이지, 에 그죠? 3 페이지에 목차에 보시게 되면 목차에 보시게 되면 쭉 있는데 우측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유튜브 시작 전 준비 사항 보이세요? 네, 여기에 여기에 포, 이제 여기 여기 있는 프로 여기 있는 내용이 우리, 그, 프로그램들하고 관련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많다고요.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어, 중교 프리젠테이션 도구 주및 설치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네. 요기에 3 4 4페이지라 나와있죠? 요 페이지를 가는 거예요. 344페이지. 그래서 쭉 300, 어, 344페이지 내려가보 344페이지요. 내려가볼게요. 344페이지. 네. 자, 가면, 지금, 중교 프리데이트에서 줌이 살려법 나왔죠, 그죠? 네, 네. 거기에다 보게 되면은 345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뭐가 되어 있어요? 줌이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있죠. 네, 네. 제가 드린 자료에 요 화면 낙스프롬 들어갑니다. 거기에 줌이 들어갑니다. 얘를 바탕화면에서 복사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렇게 네. 나와있잖아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뭘 누르라고요, 여기? QR코드를 찍어라. 예, 네, QR코드를 찍게 되면은 설치하는 방법이 나온다. 이해 됐나요, 그죠? 그래도 넘어갑니다. 또 QR 코드도 없고, 내가 USB도 없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치하자고요? 요렇게 하자. 비틀리닷컴이라고 여기, 자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왼쪽 상단이 주소창에다가, 여기 상단에 주소창이에요. 여기 주소창에다가 월쓰라고요 bit.ly/BestPC1이라고, 그죠? 보이세요? 이렇게 검색해라 입력을 하라는거죠 입력을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네, 엔터를 치면요 은 어, 인터넷이 끊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졌네요 네. 자 치게되면 접서 이게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온다고 여러분 요 설정 사이트 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잠깐만 와이프 연결됐죠? 네, 다시, 자, 그러면, 자 연결 이 나와, 나와라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줌이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죠? 얘를 클릭하고 아래쪽에는 있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줌미 4.52 버전 해가지고 나오죠, 그죠? 언제 된 거예요? 2020년 9월 17일 날 나온 버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 버전 쓰고 있어요, 이 버전? 제일 좋은 버전으로 제가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된다. 근데 이거 다운받으면 압축이 돼 있어. 압축을 풀어야 돼. 제가 이거 설치하는 수업 하다가 열받아 <웃음> 열받아서 안 하잖아요. 저거 설치하는 수업 하다가 또 이제 열받아서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압축을 풀어놓고 그냥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복사해서 써라, 그냥. 어차피 그렇게 해서 똑같은 거니까.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설치하는 방법과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쓰는 방법 여기 이제 352페이지 가게 되면 이렇게 qr코드 되시면 영상보있습니다 나오고 활용하는 방법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줌잇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줌잇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계속 써야 돼요 평상시 때 자연스럽게 쓸수 있도록 계속 하세요 진짜 얘만큼 여러분들 좋은 게 없어. 브리핑 할 때도 좋고요, 영상 찍을 때도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줌 같은 이제 실시간 화상에서는 안 되지만은 그외 모든 화면에서는 영상 녹화되고 유튜브 라이브한테 다다 다 되는 프로그램이 다다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어꼭네꼭 네꼭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게어 대형 TV에다 브리핑 할때 있잖아요. 보리병 할 때, 계약서 쓰거나 할 때, 딱딱 띄워놓고 하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신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교재를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어, 교재 끝났고, 그 다음에, 샌드 애니어는 우리 수업 안 했죠, 아까지 네, 했나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그죠? 어, 예. 샌드 애니어은 뭐냐, 그러면, 어, 컴퓨터하고, 어, 스마트폰 또는 다른 기기들 있죠, 그죠? 있는 자료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예.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이 샌드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재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교재 어디 있냐, 그러면. 목차를 항상, 목차를 보시는 습관을 좀들여주세요 그러면, 주밑 바로 위에, 중기업 프리젠테이션, 아, 도구 위에 스마트폰 자료를 자유롭게 PC와 공유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326페이지 보이세요. 그죠? 예. 네. 326페이지라고 적혀있죠. 그죠? 그럼 326페이지를 가세요. 가면은, 그러분 이렇게 자 샌드 애니웨이죠 샌드 샌드네요 설치하는 방법 하고 그죠? 네, 설치하는 방법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쓰는 방법들이 조금 나와 있죠, 그죠? 네, 그 여기 QR 코드 되시면 설치하는 방법과 쓰는 방법을 보실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는 제가 드린 파일로 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해버리면 되니까 실제로 쓰는 방법만 알면 되시겠죠? 네. 영상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지금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공부하면 솔직히 놓칠 만한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안 보시거나, 그죠, 책은 장식용으로 꽂아 놓는 분들 많잖아요. 마치 본인들은 아닌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 받아놓고 저 장식용으로 꽂아 놓잖아요 근데 꽂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이 IT 수업은요 여러분 본인들이 안 해보면 절대로 자기게안돼 진짜로요 저는 하기를 원하는 건데 대부분 제가 수업을 딱 해보면은 교수, 이제 수업 때는 교수님 이, 이 수업할 때는 기억이나고 했는데 집에 가니까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눌러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교재를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해 보시라고요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다 해놨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해야 잘 있게 되는 거지 그냥 이거 한번 듣고 할것 같으면 천재라니까 여러분요 우리 우리 유윤 교수님 계시나 해 제가 설명드리지만 은끝잖아요 영어를 엄청나게 오래 하셨는데 12주 동안 영어 딱 강의했어 다들 가면 12주 동안 수업 듣는 분들 영어 도사가 돼버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닌가? 안 이상한가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 강의하는데 여러분 12주 동안 유튜브 강의했다 그래 가지고 다 유튜브를 잘하면 두 가지 중 하나죠. 강의하는 사람이 천재가 나죠. 수업 듣는 분들이 천재가 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 달린 거고 그리고 또그 중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갖고 가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좀더 저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얘기요 쉽게 네. 여러분들이 반복을 계속 하셔야지만이 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크롬이네 그죠 크롬은 크롬은 우리 수업 때 수업 때요 일상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보통이 세 가지를 씁니다 그세 가지 자 이걸 목이 터져라 설명하는데도 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써. 아직도 얘를 아까도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얘는 쓰면 안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쓰면 얘는 쓰면 무조건 안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유튜브도 안 된다고 여러분 접속도 안돼 유튜브 접속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유튜버 하러 왔는데 유튜브 접속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하고 보이는 화면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보이는 화면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거 두 개를 쓰라는거이요두 개를요 엣지나 크롬을 쓰라는거죠 그죠? 엣지는 마이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거라서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깔려 있어서 큰 문제는 안되는데 크롬은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웃음> 그래서 개별... <웃음> 설치를 또 하라 그러면 또 못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크롬을 또 설치 파일을 넣어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롬이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은 꼭 여기 크롬 있죠 그죠 예, 크롬을 더블클릭해서 어, 설치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예.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 에 보시면 여기 자 교재에 또 목차에 가보면 제가 또크롬또 설치하는 방법에 또다 해놨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 크롬 설치로 또 나와 있죠? 페이지번호 또 나와 있죠? 보이세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제 교재 자체가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내가 뭘 배웠지? 그거 배웠는데 그게 어딨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교재를 펼치셔라 제가 교재 만드느라고 진짜 무지막지하게 <웃음> 힘들게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네, 엄청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유튜버가또 바뀌는 바람에 교재가 또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바뀐 부분은 별도로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바뀐 부분만큼은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유튜버가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수업하는 중간에 바뀌어 버려가지고 지금 새로 또 교재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또 넘겨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파일로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소업하기 전에는 분명히 맞았는데, 소업하 음. 중간에 영상 내용들이 싹 바뀌어버리니까, 교재랑 영상이 다 틀려버리잖아요. 머리 아픈 거예요. 매번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요. 자,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랬냐 그러면, 여기, 영상 녹화 프로, 자, 이제, 이제 바로 제가 2-124, 요게 우리 유튜브라 그랬죠? 그죠? 네. <웃음> 거기에서 2-1번 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설치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영상 편집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했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영상 녹화 프로그램은 뭘 했어요? 어. OBS. OBS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뭘 설치했어요? 브루. 브루 그죠? 두 가지를 설치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영상 녹화 프로그램 있죠? 네. 들어가 볼게요 영상 녹화 프로그램에서 여기 OBS 스튜디오 보이시나요? 예 네. 네, 따닥 들어가서 얘를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그죠? 자 설치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은 기본은 이 녀석 하나만 설치하면 이 녀석 하나만 설치하면 거의 80% 즉 10명 중에 8명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아직도 옛날 노트북 옛날 PC를 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즉그 옛날에 대한 기준은 뭐냐 그러면 윈도우10을 쓰고 있느냐 윈도우7을 쓰고 있느냐를 따지시면 돼요 예 네. 윈도우 10을 쓰고 있느냐 윈도우 7을 쓰고 있느냐인데 아직도 윈도우 7을 쓰고 있는 PC 들이 있거든요 윈도우 7을 쓰고 있는 PC 들이 있어요 근데 윈도우 7을 쓰고 있으면 나의 노트북은 적어도 최소한 5년 6년 이상은 됐다 길게는 10년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윈도우 10을 쓰고 계시면 그래도 한, 한 3년 길어보이 4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이내된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요즘 나오는 노트북이나 큰 문제가 없는 노트북을 쓰시면은, 저기, 음성 경로요? 네. 집에 가... 네. 내비게이션에 갑자기 실행이 되셨어니 자, 저 위에 가시면 위에, 제일 위에는 뒤에, 위에서 X64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 X64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돼요. 예, 네. 저걸 설치하면, 10명 중에 8명은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걸 설치하는게 밑에 거 x86이라 되어있는거 86 자, 저게 이제 저걸 또 설명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유를 알면은 나중에 모든 프로그램을 구분을 다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에는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걸 설명해 드리기에좀 무리가 좀 있다 있고 우리는 어쨌든 어, 설치할 때 일단 저 위에 거만 설치하면 된다. 만약에 저 위에 거랑 밑에 거를 설치하다가 오류가 났어요. 위에 거를 설치하는데도 뭔가 오류가 나, 오류가 났다기보다는 어 설치가 안 되고 이상한 사이트로 이동이 딱 돼요. 이동 이해되시겠어요? 그 경우는 얘이 밑에 거세 번째 거 얘가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녀석을 먼저 설치 한번 해요. 먼저 먼저 설치하고 다시 얘를 설치하면 돼요. 네, 다시. 그러면, 99% 해결됩니다. 네, 99% 해결된다고요. 설치가 안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네. 왜냐면, 하 영상 쪽은, 영상 쪽은 좀 좋은 프로그램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까지는 잘 설치가 안 되도록 좀 되어 있는 구조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OBS를 설치했죠, 그죠? 부르는 상관없었어요. 예, OBS 말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브루 있죠? 2-5번. 브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하면 된다. 그죠? 그냥 설치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온다고요? 어떤 게 나오냐면, 네. 자. 여기 보이는, 여기. OBS와 브루라고 하는 프로그램 두 개가 짠하고 설치가 된다. 바탕화면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그래도 해드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뭘로 녹화를 시작했어요? OBS로.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OBS 설치가 끝나면 아, 이미 실행중이라네요 네. 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어, 지울게요 네. OBS가 이런 화면이 짠 하고 나왔죠 그죠 네,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자 나오면 지금 이 화면을 잘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뭐냐 면 이제 녹화가 될화면이 녹화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녹화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이는 대로 네가 원하면 네가 보이는 대로 녹화 해줄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장면 목록과 소스 목록이 나오지 보이세요? 그래서 이이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아래 여기 오디오 믹서에서 여러분, 저 오디오 믹서에서요. 오디오, 저 오디오 믹서에서 어디 분노네? 오디오 믹스에서 이게 볼륨이 움직이고 있어야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제가 오디오 체크를 안하고 녹음했으면요 실컷 녹음해 놓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리가 안 들어갔겠죠 못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오그 k m 에서도 그죠 설치 오디오 한번 테스트 해 보니까 오디오 안 들어간 거 확인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본 거잖아요 OBS도 마찬가지 여러분 녹화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목소리 들어가냐 물론 난 목소리 녹음 안할 건데 교수님 그러면 뭐 목소리 안 해도 되겠지만은 목소리 녹음 안할 건데 그럼 목소리를 꺼야 될거 아니에요 오디오를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가 켜져 있는가 이해됐나요? 그래서 오디오를 체크해 보시고 얘가 바가 움직이면 녹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오디오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아니면 오디오를 끄고 싶으시면 볼륨을 요렇게 조절하거나 이해되시겠어요? 하거 아니면 여기 뭐죠? 스피커 이 스피커 버튼을 탁 하고 클릭하게 되면은 소리가 완전히 안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볼륨 소리를 조정할 수가 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왼쪽에는 장면 보이 장면. 소스 목록 있죠? 자, 장면과 소스 목록에 대한 차이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여전하게 아니죠? 네. 장면과 소스 목록 차이점. 장면은 뭐냐면, 어, 쉽게 말하면은요, 어, 내가, 어, 요리로 따지면 완성된 요리라고 설명드리죠 된장국이다 콩나물국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소스 목록은 그 된장국에 들어갈 재료 콩나물국에 들어갈 재료란 얘기의 재료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내가 녹화를 할 거야 그럼 뭘 찍을 건데? 그게 장면이라고요 너 찍고 싶은 게 뭔데? 이해 되시겠어요? 그게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장면을 동시에 두 군데 찍을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못 찍죠 왜냐 그러면 카메라가 한대 있는데 이해되시겠어요 카메라가 한대 있는데 동시에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을 수 있나요 못 찍죠 동시에 찍으려면 뭐가 필요두 대가 필요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본적인 개념인가요 여러분 어,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다 하나 그죠 내가 어떤 장면을 찍었건가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장면에서, 장면에서요, 첫 번째 장면 나왔죠, 그죠? 첫 번째 장면에서 나는 카메라로 내 얼굴을 찍을래요?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뭘 추가한다고요? 카메라. 이해됐나요? 그러면, 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카메라는 이름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자, 비디오 캡처 장치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은요 이렇게 저 얼굴이 나오죠 그죠 얼굴이 나오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맞출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점 설명 드릴게요 여기 주의점이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기 양쪽이 시커멓게 잘려가지고 시커멓게 잘 이해 되시겠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이제 어, 과거에는 노트북이 카메라 성능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카메라들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이, 과거엔 또 16대9가 아니라 4대3 비율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비율 자체가 틀려서 그런 러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비디오 캡처 장치 보이세요? 비디오 캡처 장치?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면, 여기에, 해상도 FPS 유형이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가서, 여기 가서, 기본 설정 사용이 아니고요 사용자 정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사용자 f p s 유형에서 어떻게 해요? 해상도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죠? 보이세요 여기? 음. 해상도를 클릭하면 여기 여기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 클릭을 하면 현재 이 카메라에 어, 해상도들이 쫙 하고 리스트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 해상도 리스트가 어, 640x480, 요거 이상 있으면, 640x480, 요거 이상, 요, 요, 해상도 이상이 있으면, 위에 있으면, 그 해상도를 선택하면, 크게 나와요, 카메라가. 근데, 640x480까지 밖에 없으면, 그 카메라는 거기까지 밖에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카메라는 그냥 그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써야 되고요. 해상도를 지원해주는 카메라면은요, 저거 숫자를 높여버리면 된다고요. 숫자를 높이면 훨씬 깨끗하게 영상이 찍히겠죠. 그죠, 여러분. 높은 해상도로.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체크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사이즈를 조정하게 되면 맞출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카메라에서, 카메라에서 해상도를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 뭘 하고 싶어요? 광고를 넣고 싶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광고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첫 번째, 글씨를 써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이랬나요? 두 번째, 이미지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글씨를 써서 집어넣는 방법은, 플러스 버튼 눌러서 뭐 한다고요? 여기? 텍스트. 그죠? 이미지는 여기 이미지. 그죠? 자 텍스트를 클릭해서 텍스트를 클릭해서 확인 누르고요. 자 여기 원하시는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 화 보이는 화면 보이세요? 네.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글씨를 쓴다. 네, 나사렛 네. 대학교 평생교육원 네 유튜브 과정 그렇죠. 뭐 이렇게 하겠죠? 아 온라인 마케팅 과정이 되겠요그죠 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대로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르고 지금 글씨가 너무 커져 그죠 조정을 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여기 빨간색 점보죠 빨간색 점 여기 빨간색 점이 보이죠 이 점을 클릭하고 대각선을 움직이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여러분요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이 크기를 잘 조정해 가지고 그죠 아니고 그러니까 크기를 네, 잘 조정해서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실수하시는 유형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카메라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글씨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은 꼭 영상을 카메라를 다 채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야. 나는 얘를 이렇게 광고로 집어넣고, 영상은 이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찍어도 된다고, 여러분요. 단지 여기가 시커멓게 나온다는 것뿐인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찍어도 여러분들 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니까 풀 사이즈로 맞춘 것뿐인 거죠. 풀 사이즈로요. 자 그러면 자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간격도 이거 크기 조절하면서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조절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 이렇게 되, 뒤집어지는 거야 카메라가 <웃음> 전화가 많이 와요. 교수님 카메라 뒤집어졌는데요? 그 카메라를 다시 뒤집으면 되죠? 그랬더만은, 어떻게 뒤집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화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저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다시? 네, 저 원격으로 해가지고 받봐드려고 그냥 꾹 누른 다음에 다시 원서를 안 뜨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참제입장에서 너무 심플한 건데, 어, 모르시다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글자도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 글자가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죠? <웃음> 해결이 안 돼, 그죠? 누르고 다시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반대로 당기면 된다, 반대로, 그죠? 네, 여기서 다시 반대로 이렇게 당기면 원상복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대각선으로 당기다 가 줄이다가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오버된 거예요, 오버. <웃음> 그게 날씨 어떻게 해요? 어. 오버된 거를 회복시켜 주면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어, <웃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카메라가 정면으로 찍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돼요? 역으로 찍히니까 이렇게 글씨를 보여줄 때 이렇게 옥수수 수염차 같은 거 한번 보여줘 볼까요 여러분? 글씨를 보여줄 때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보여주면 옥수수 점차가 어, 잘 보이나 옥수수 점차는 네. 그래도 네. 이건 잘 보이네요 그래도 다행히 보통 이제 뭔가 이렇게 역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 저, 저는 오른손 들었는데 그죠 지금 그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서 보이잖아요 이제 이걸 맞추려는 분들이 계셔 오른쪽과 왼쪽을요 그것도 엄청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 전화가 좀 오셔가지고 어떤 어떤 어떤 거냐 그러면 그냥 왼쪽 여기 대각선이 아니라 여기 사이드 있죠 사이드 사이드를 누르고 이렇게 당겨요 그냥 반대로 그러면 지금 제가 오른손 들면 오른손으로 나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불편하는 부분들은 다 해결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 처음에는 그냥 찍는 거 위주로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찍어봤으니까 복습하면서 이제 이 방법지도 알려드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많아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뒤집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옥수수염차가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이렇게 나오겠죠. 예, 네, 옥수수염차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영상 보면 가끔 가면 글자가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영상에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자또 가끔 가다가 요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음. 녹화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 여기 빛검침부분이 나간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녹화가 안 되는 의미니까 근데 여기 검정색이 보이면 안 된다 가능하면은 최대한 맞춰줘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 해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녹화를 해야 되죠, 그죠? 녹화. 녹화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녹화 시작 버튼 보이세요? 네. 네. 이 녹화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녹화가 되는 거 해볼게요, 여러분. 자, 녹화 시작.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저,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녹화 되고 있는 게 지금, 어,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 그대로가 지금 이제 녹화되는 거라고, 지금요. 보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대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안 웃긴가요 여러분? 엄청 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좀 떨어져서 해보시라고요 떨어져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녹화를 할때 책상에다가 책상에다가요 좀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녹화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녹화를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브리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네. 녹화하실 때도 이거 주의하시 하시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안했더만은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머리가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웃음> 영상 보면서도 저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웃음> 굉장히요. <웃음> 영상 보는 저도 부담스러운데 자 녹화를 중단할게요, 여러분. 예, 끝나면 자 녹화를 끝냈어. 그러면 녹화를 끝낸 영상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그죠? 기본은, 기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동영상. 네, 기본은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 PC에 동영상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다는 라 거예요. 어떤 분이 저요? 하고 질문을 왔어요. 교수님, 동영상이라는 폴더가 없는데요? 그래서 가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비디오라는 폴더가 있어요. 안 웃긴가요? <웃음> 너무 고차원적인 농담일까요? 자, 영어로는 비디오, 한글로는 동영상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니까, 러 비디오랑 동영상이랑 똑같은데, 비디오라는 폴더는 있지만, 동영상이라는 폴더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죠? 여러분, 그 네. 안 웃기면 뭐 넘어갈게요. 자, <웃음> <웃음>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여기, 녹화가 됐죠, 그죠? 네, 녹화가 됐어요, 여러분. 자, 녹화가 됐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자, 녹화됐을 때뭐를이걸 알았... 보고 구분하라 그랬죠? 2020년? 11월 21일 11시 59분에 녹화됐어요 라는 의미에요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아 내가 언제 녹화한거나 하시고 녹화된게 너무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도 찾다가 시간 나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쓸데없는 영상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나중에 찾기도 좀 쉬워지세요 찾기도 자 그리고 자어 아까 제가 이거 하면서 얘기를 안했는데요 요거를, OBS를 처음 설치하면 항상 뭐래야 돼? 설정. 아까, 동영상이 어디 녹화되는지.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영상을 녹화해놨고, 녹화를, 영상을 못 보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게, 어, 영상 형태를 mp4로 해줘야 되는데, mp4로 안 하고 엉뚱한 걸 해놓게 되면 내가 영상을 못 보는 경우도 많고요. 브루에서 불러올 때 오류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세팅을 어떻게,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설정을요. 자, 우측 하다를 보시면 설정 보이세 설정? 예,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처음 설정 화면이 나오고요 나오고 여기 비디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세요 비디오 네. 네, 비디오를 아 비디오라는 죄송합니다 출력 출력 죄송 출력 네. 출력에 가보게 되면 가보게 되면은 여기 녹화 경로라는 거 보이세요 네. 녹화 경로 네. 녹화 경로 이렇게 비디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게, 그래서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라고요 나는 OBS로 녹화되는 거는 OBS란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네. 녹화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별도의 OBS로 지정해주면 돼요, 여기서요. 그냥 고기로 저장된다고요. 내가 구분하기 어려우신 분들아 동영상 안에 OBS 하고 싶어 그러면 동영상 안에 OBS 폴더를 만들어서 지정해주면 된다고요, 여러분. 고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 여 이거. 녹화 형식. 자, 녹화 형식인데, 이게 여러분, FLV나 MOV나 MKV로 녹화 형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루에서 불러올 때한번더 변환기간을 또 거쳐야 돼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두 번째 mp4로 하라는 거고요. 저기 제일 밑에 있는 m3 u8 있잖아요. 저걸로 하게 되면 8분마다 영상이 끊어져요. 영상이 갑자기 분명히 영상 나오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영상이 여러 개가 쪼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쪼개져서요.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mp4라고 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고 하실 때 보실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한거예요 여러분 네. 중요한 거 이거 그래서 확인 눌러서 이제 녹화를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녹화 시작 버튼 누르면 녹화가 되고 그죠 녹화 중단 버튼 누르면 녹화가 안된다 이해됐나요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OBS를 처음 설치해서 첫날에 녹화를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 실습은 못 해봤지만, 왜냐면 실습을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해보시고, 녹화 시작, 녹화 중단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었다가요,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